네, 반갑습니다. 정은옥입니다. 그러니까 12구 참사 이후에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국가가 애도 기관을 선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슬픔을 동원하고 슬픔을 통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애도를 점유한 거죠. 그런 현상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그 다음에 또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참사를 사고라고 부르라고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지침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 참 사건의 명명의 문제, 그 애도와 명명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이렇게 그 함의가 뭔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은 청년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사회적 참사 맥락에서 이제 그 공동체와 애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표문을 좀 보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0년 동안 저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참사들이 있습니다. 뭐 서해해류 침몰사고, 생수 대 붕괴사고 이렇게 제가 사고라고 부르는 것은 뭐 위키백과라든가 당시에 명명을 가져온 것인데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은 화재 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산1 6세 참사, 가습기 세균제 사건, 등이 꼽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명명에서 왜 삼풍백화점은 사고고 세월호는 참사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일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명명의 차이는 왜, 왜 어떻게 생긴 것일까? 그리고 어, 이러한 명명의 위계나 차별은 없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사전적 의미로 사고는 어, 뜻밖에 갑자기 일어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상해, 손해, 인명 피해를 가져온 일이고요 교통사고를 떠올리면 가장 쉽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해, 손해, 인명 피해가 따라오진 않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관심을 끌 만한 예기치 않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쇄 방화 사건 그런 것도 떠올릴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참사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와 관계되거나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 라고 할수 있는데요. 4 1육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만 따져봐도 사고와 사건 참사는 피해의 규모나 무게, 사회적 영향력에서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사고보다는 사건이, 사건보다는 참사가 더피해 규모가 크고 참혹하며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일까 좀 살펴봤는데요. 사고와 사건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소설가 박민규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낸그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이제 글에서 쓴 바가 있고 또 문학평론가 신영철이 최근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인용문은 읽는 않겠습니다. 박민규에따르면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이 아니죠. 그것보다 국가와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 때 사, 사실 때문에 세월호는 이루 이루 부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논리를 신영철에 조금 더 진전을 시켜서 세월호 사고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처리하고 복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 국가와 국민을 구조하지 않는 이 사건이라는 것은 진실의 압력 때문에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사건의 해결은 사고의 처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과 참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죠 줄여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사회적 참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가습기 살균적 사건과 4.16 세 참사에 대한 설명을 정의하고 를 있는데 이 정의는 읽지 않겠습니다 어 그런데 왜 세월호는 참사이고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건이 되었을까?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 안에서요. 이에 요 질문을 던진 안정주 선생님에 의하면은 어 이건 순전히 순전히 정치적 이유라는 거죠. 즉 세월호를 참사로 부르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가습기를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데는 사회적 어떤 제재가 왔다는 거죠.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아 질병 관리 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건강 피해 사건이라고 부르기를 고집을 했고 신문 대 국회에서 심지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고로 불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명명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제대로 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참사는 재난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병고죠.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 구분하고 있는데요. 어, 사회재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재난에 대한 물리적 피해 규모에만 너무 치중하던 종전의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 사회 전체에 준 충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회재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어, 비록 소규모의 사건일지라도 사회적 전치적 환경에 따라서 그 사회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가 크다면 그 사건을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참사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런 식의 용어의 그 사회, 사회재난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참사를 단순히 피해 규모에 집중하던 관점에서 그그 충격으로부터 회복이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자, 전환을, 관점 전환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참사라는 단어 앞에 사회적이라는 수식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참사 진상명법,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라는 것들이 출범을 하면서 이 용어가 더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어, 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습기 살균제는 정수적 이유로 이법 안에 있으면서도 참사가 되지 못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1 9 9 0년대 발생했던 사고들은 사실 참사라고 불러매땅한 것이고 참사라고 부르기도 사회적으로 참, 참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고라고 부르고 있다는 라 점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은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까지 생존자, 생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복구되지 못한 그런 사고 또 참사라고 불리야 마땅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이렇게 대규모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참사들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용산 참사, 구역 참사, 구역 스크린도어 사고라고 불리는 구역 참사,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 태화하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사고가 아니라 참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 사고와 사건, 참사와 재난 이런 용어의 사용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들이 위계가 있다, 차별적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사고를 사건화하고 또 사건을 참사화함으로써 이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조건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는 운동의 주체가 구성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건 이후에 피해자 단체가 조직이 되지 못하고 또 이를 연대하는 운동 조직이 구성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관심마저 없다면, 은 대형 참사도 사고가 될수 있고, 사건도 사, 사고로 축소 왜곡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 어떤, 그럼 어떤 사건, 어떤 사고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이 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의 주체를 구성이 되고, 어떤 사고에서 그렇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그 애도의 정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절로 넘어가서 공동체에 애도, 애도의 공동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도의 정치라는 말은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때 제가 개, 정의한 개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겠죠. 제가 정의하는 애도의 정치라는 개념은 이제 아래로부터 애도의 정치라는 개념에서 어떤 사건이 이제 의문이 있어요. 이게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너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가족들의 힘이 적은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라 라고 국가 사회에 끊임없이 호소하고 압박하고 죽은 자에 대한 충실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의 모든 실천적인 행동을 함축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사례로 들어왔던 것이 그 국가 폭력에 의한 응우사 사건의 유족들이 어떻게 싸워왔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그들의 운동 전략을 애드의 정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죽은 자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고통을 전면에 배치하는 전략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이었는데, 하지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유가족만의 외로운 싸움으로 계속해서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싸움이죠. 국가풍력 차원 맥락에서의 이제 애도의 정치였고 이외에 사회적인 참사 맥락에서의 애도의 정치가 등장한 것은 사실은 90년대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지하철역 앞에 꽃을 놓고 하는 허나 행위를 하는 그런 애도의 정치가 등장을 했죠. 이때, 물론, 이제 지역적인 한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회적 참사 맥락에서 에도의 그 정치, 에도의 주체 시민들이 시민들이 애도에 출연했다는 것은 이제 참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인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4.16 참사가 발생을 했고, 이때는 한국사회에서 결코 본 적이 없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어 강력한 애도의 정치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당사자 운동뿐만 아니라 연대 운동에서도 이러한 애도 의 정치가 결합을 하면서 상당히 큰 이제 음, 동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제 그 이전의 사회적 참사들이 유가족들만의 당사자만의 외롭고 고립된 싸움이었다고 한다면은 살육 운동은 매우 위례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고 이때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어, 기록 운동, 촛불 행동, 기억 행동, 예술 행동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육 가족 운동, 세월호 참사 유가족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기도 하, 지원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왜 세월호 참사에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촛불행동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이 촛불행동 내지는 그 에도의 정치가 사실은 한해에 그치지 않고 수년 동안 그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그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제 정치적 애도를 실은, 실천해 오고 있는 분들을 어그 심층 인터뷰한 유해정 선생님에 의하면은 이제 이들의 시민들의 정치적 애도의 그 시면에는 정의로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과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단순히 죽은 자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유가족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이런 사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안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들을 이제 그런 자발적으로 어그 애도의 정치에 주체를 나설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구술 인터뷰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사회육 운동이 당사자 비당사자가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죽은 남은 자들의 그 새로운 관계맺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은 구이역 참사와 강남을 살인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당사자가 나서지 않았거든요. 비당사자들이 포스트 추모 행동량을 통해서 이 사고를 사건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데요. 어 이들은 그 이때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잠재적인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이제 등장을 해서 어 이제. 어,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모 포스트 추모 행동 단순히 추모 문화의 하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 잠재적 피해자라는 정치장을 획득한 여성과 정, 여성들과 청년들이 어, 죽은 자에 대한 충실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살아남기를 모색한 애도의 정치 의한 양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살육 이후의 애도의 정치 양상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즉그 그, 그, 그 단순히 이 사건의 진실규명 피해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애도전 정체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어,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는,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는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여성 혐오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장이었고, 또 강남역, 아, 구역 참사에서는 매뉴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죽은 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를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애도의 정치를 전개할 주체가 구성될 수 있느냐 그리고 비당사자들이 얼마나 이 애도의 공동체로서 이 유가족 운동에 피해자 운동에 연대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 그것이 사고를 사건으로 사건을 참사로 전환하는 조건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사회가 이런 애도의 정치 역량 얼마나 갖추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참사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 2고 참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명명을 둘러싼, 둘러싼 애도의 정치 아직 1 2고 참사의 애도의 정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쨌든 국가가 그 사고 12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국가 애도기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였고 선수습, 후 책임을, 지, 후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지금은 추모할 시간이라는 거였고 바로 이어서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깨알같이 패키지로 내놓았습니다. 일일이 잃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것은 희생자 애도, 희생자 현황이 파악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된 국가 애도기관은 애도 계엄령 관제에도 애도, 애도의 검열, 애도의 탈정치화라는 비판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 중에 한 일은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사회를 통제한 것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명칭을 참사가 아닌 사고로 통일하고 피해자 대신 사망자 혹은 사상자로 쓰라고 지침을 내렸고 합동분양소의 명칭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양소 위폐 없는 분양소가 차려졌고. 근, 리본 그 검은색 리본도 근조라는 글씨를 없앤 그냥 리본을 폐용해라 지침을 내렸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해가 잘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강남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것은 그 어떤 책임 소재나 원인 규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문을 봉쇄하겠다라는 의도를 의도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 애도 기간에 선포라는 것은 책임충을 피하고 질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애도를 동원하고 동시에 애도를 통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가애도기관의 선포가 가장 또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유가족의 애도의 정치주처로 모이는 것을 봉쇄했다.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거죠. 어 국가가 거의 어 20여일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시는 이제 유가족들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매뉴얼에 그 유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슬픔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또 이제 희생 그 개인 정보를 이유로 유족 간 연락처 공유를 차단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20여일이 지나서 유가족 30명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희생자의 얼굴을 앞세우고 절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발생 한달 만인 어, 11월 29일에서야 유가족 65명이 회부체를 구성하고 이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어, 12월 7일날 어, 1 7 4개 시민 단체가 모여서 이제 진실 규명과 희생자 2차 가해를 피해를 막기 위한 어, 시민 활동을 하겠다라고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유가족 95명이 모여서 1 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창립 선언을 한다고 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동 어디에선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사건, 그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사고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어, 중앙지난안전재출본부가 11월 14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건의 개요를 어, 이제 헬로윈 인파가 어, 해밀턴 인접 좋은 골목길로 밀려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라 적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펠련 인파와 좁은 골목길이 문제였던 거지, 정부의 나쁜 무게가 아니란 대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12구 참사를 어 사고로 부르고 왜곡하는 일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2구 참사 어떻게 부를 것인가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현재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 시민사회 쪽에서는 정리가 된것 같아요. 1 2구 이태원 참사라고 이제 거의 많이 통일해서 쓰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전히 정부는 이태원 사고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음. 유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애도의 정치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대의 정치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태원 사고는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갚아는 합당한 명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 윤석열 정부의 간제 애도로 인해 지체되었던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 규명 또한 명명을 둘러싼 애도의 정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소리>